요즘 뉴욕 날씨 그야말로 핵 더움입니다 이번주 사실 굉장히 찜통더위를 보였는데요 체감온도가 한 100도가 넘었어요 숨쉬기도 정말 힘든 이 여름 이런 날은 야외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건 상식입니다 2019년에 요 조지아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날. 그날! 자자! 자. 자, 연습하자고, 연습하자고, 어? 야, 너희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?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될 애들이야. 빨리! 자, 자, 자자! 자. 지치지 말고! 우 어, 연습! 연습! 한 고등학교에서요, 농구팀이 이찜통 더위 속에 이렇게 연습을 강행을 합니다. 그렇게 연습을 하던 도중에 한 여학생이, 아, 아, 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. 라고 하면서, 쓰러지게 돼요.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. 부검 결과, 이 폭염 속의 고된 훈련으로 인한 열사병이었는데요. 당시 담당 코치 두 명이 지난 11일 살인죄로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. 그, 이 코치가 수석 코치, 보조 코치 이렇게 둘인데요. 2급 살인, 2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어요. 대배심이 말하길 2019년 폭염 속에 진행된 이 농구 야외 훈련 도중 이 여학생이 열사병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코치의 책임이 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사건 발생 그 학교 그 농구팀이 운동을 하던 그 시기에는요. 화시 백 6도까지 올라갔대요. 이 해당 학교가 원래 화씨 95도가 넘으면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라는 방침이 있지만 이거를 어기고 농구 연습을 감행을한 것이죠. 뭐 지역 정부의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을 안 지켜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. <목소리>